아 어, 방아 여러분들 뭐, 난 이, 희로공니냐 뭐냐, 시, 시, 로 시, 나이 시, 시, 냐 시, 시, 시, 와야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어 시, 시, 시, 시, 시, 공포방송 넘버왕 no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아어 갔다와 네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어, 갔다와 얼른 아니아니아니 어? 아니 신속히 얼른 이동하라 얼른 갔다와 얼른 어? 누구야? 누구야? 뭐야? 소리 들려, 안 들려? 들려, 지금 계속 들려. 어? 어, 지금 불어 생겼을 것 같아. 어? 물. 좀쪽이야 왼쪽이야. 뭐야? 거기서 뭐야? 저를 어? 어? 어? 야, 뭐야? 저기를... 뭐야? 아무튼 뭐야?? 물설겠지??? 물설겠지!? 저게 뭐야!! <목소리> 어, 어, 어, 어, 방 어, 아 어, 여러분들 뭐 어, 니 어, 어, 공주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а р a 뭐야 밑에!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지 오, 오, 이 오, 아.. 무서워 씨. 어디? 뒤쪽에서 어디야? <웃음> 바로 우리 앞에서 뭐야, 이거? 바로 에에서뭐 س و ر 어, 또... 어, 어, 어... 어... 어... 어... 뭐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어... 냐누구 어... 초상아.. 그 여자구신 여자 구신 아니야? 혹시? 그런가..? 초상에도 그 여자구신 아니야? 지금? 어? <웃음> <웃음> 방꽁 튀기는 소리지 같은 거 <웃음> <그거> 뭐야? 황금. <웃음> <웃음> 아, 가, 너야, 너야, 이거리가 있어. 꼬리가 혼자 나게 웃어. 뭐야? 어디가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<웃음> <웃음> 와 잠깐만! 저거 고양이잖아 <목소리도> 아 저러나 진짜 원하자고 크게 다치는데 미쳐버리는데 어떻게 저.. 아저 저 저걸 어떻게 되려아 너무 이상이 너무 이거봐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. 지금 저기서,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면, 떨어져보거나 나가면서, 저 내려와야 되는데, 내려와야 되는데, 어떻게 할까? <웃음> <웃음> 아, 내려와 내려와 내가 있으면다안 되겠다 이러면 좀떨어지야되겠어좀내저 내려올 때가 있을게 저기서 잘못하면 안 돼. 없어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 지금 나한테 달라들어려면 차라리 그런다고 해갖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은 얘는 아예 나를 지금 도망다녀 나한테서 아예 나한테서 아예 지금 도망다닌다고 봐봐 잠깐. 자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 괜히 여기 또 들어와도 또 잘못될수도 있을게 어? 나갈까 지금 아예 너무 불안하다 이게 자 여러분들 하... 지금 현재도 저기도 지금 구신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면은 또 잘못될 것 같을게 그냥 나가야 될것 같아 초상화는 저기 에 있는데 죽은 여자의 초상화는 저기 있는데 못들어 상해버리니